<웃음> 안녕하십니까 소명 건강 연구소 청풍 전장입니다. 코골이 음. 무흡증 환자들이 가장 호소하는 게 음. 바로 피로입니다. 그래서 여기 만성 피로 증후군 음. 네. 우리가 피곤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? 피곤한, 비타민. 비타민. 그렇죠. 그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은 보약. 음. 음. 각종, 그래서 몸이 안 좋아. 뭐 이러면서 각종 건강식품들. 음. 그 보약도 사실 비타민이나 이런. 건강식품에 많이 쳐가지고 음 맞아요 어 보약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. 옛날에는 기운만 없으면 보약 먹었는데 약은 먹을 때 뿐이잖아요 맞아요 음. 어, 좀 에너지가 조금 생기는 것 같긴 해도 음. 그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음.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산업이에요 맞아요 어. 계속 그게 근데 근본적으로 음. 피로가 유발되는 요인 있잖아요. 일단, 뭐,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과로. 음. 아, 나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. 음. 쉬질 못했어. 음. 이제 요거. 음. 근데, 쉰다는 거는, 제대로 쉬는 거는 결국은 수면이 가장 그러니까요. 탁월한. 음. 그렇죠. 휴식. 그렇죠. 그렇죠. 회복, 재생. 음. 그걸 다 해야 되는 정비의 거니까. 시간인데.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, 음. 뭐, 다른 걸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음. 일단, 뭐, 그 과일 것들을 다 한다고 해더라도, 네. 수면이 하여튼 질 좋은 수면이 기본되어져야만이 나머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. 건강이라고 하는 큰 항아리가 음, 있는데, 음. 수면 모흡증, 코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항아리에 음.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밤만, 잠만 들어가면 구멍이 열려. 음. 건강에 그 <웃음> 자동이 다 자동? 빠져버리는 거죠. <웃음> 그래서 그걸 막아주지 않고 아무리 거기다 뭘 채워봐야 밤마다 새버리는별 의미가 없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코골이가 막 심하진 않은데 제가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바효가드를 끼울 때와 안 끼운 날과의 아침 컨디션 결국은 아침 컨디션는 하루 종일 가는 거니까. 그렇죠, 예. 아, 끼우고 잔 날은 아침에 눈이, 자전거?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, 음. 눈이 떠지고 가볍게 일어나서, 음. 뭐, 스트레칭도 하고, 음. 뭔가 활기가 좀 있는데, 음. 아, 이거 안 끼우고 귀찮아서, 음. 또는 놓고 와서, 음.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가, 에이, 에이, 에이. 아이씨, 없네. 아, 없네. 에버, <웃음> 뭐 이렇게 자깐지하고 자면, 다음날 여지없어요. 그래서, 아침에 막 무거워. 아, 몸이. 그래서 그걸 막 이겨내기 위해서 어. 하는 시간도 더 걸리고, 음. 운동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, 좀 사람이 게을러지고. 그렇죠. 어. 움직이기 싫어지니까 네. 아침에. 그래서 침대에서 벗어나기가 어울럽죠. 좀 시간도 좀더 걸리고. 맞아요. 그래서막 바쁘고. 이게 음. 하루가 엉망이 되는더라고요. <웃음> 맞아요. 그래서 낮에 오면 졸려가지고 밥 먹고 나면 한숨 자야 되고. 음. 그런 게 음. 단지 끼었느냐, 안 끼었느냐. 즉. 숨을 제대로 쉬었느냐, 음. 제대로 못 쉬었느냐. 음. 그 차이로 이게 하루가 이렇게 달라지는 음. 거 보면 그러니까 아유. 소장님이 점심 드시고 안마 의자에 앉았다 그러면 그 전날에는 바이오가들 안 하고 주무신 날이네. 네, <웃음> 그러니까. 아. 그런 거 같아. 생기가 좀 떨어져. 예예예. 아. 요새는 계속 하셨죠? 에? 요새는. 아니요, 어제 어제 못했어요. 어, 왜요? 또 놓고 하셨어요 예. 네. 어. 다른 걸 갖고 그럼 하나를 더 제작을 하세요. 하나 그냥 놓고 있고, 집에다 하나 갖다 놓으시고. 안 돼요. 돼요. 돼요. 아, 제작하면 힘들어요. <웃음> 아니, 그,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, 소장님. 아, 어쨌든, 네. 그처럼 이 수면 중의 호흡은 수면의 질을 좌우하고, 음. 수면은 생활을 좌우하고. 음. 결국 피로는 잠을 제대로 잔 후에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라면 음. 그 다음에 그다음 무슨 문제를 찾아그 하자 아. 그렇죠. 어. 음. 그게 첫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. 네 네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네. 방송이 좀 세련되지 않아요? <웃음> 뭐 내용만 전달해도 되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<웃음> No, <laughs> no.